아? a n g t 빠기 짠! 자 오늘은 제가 아! 아! 아! 아깐! 빠르기 버르크마! 하리이니! 버르크마! 복그르마! 아무튼 오늘은 캠핑에 가는 날이에요 캠핑 장비를 다 싸가지고 캠핑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캠핑 가기로 했어요 아니 밖에서 지금 더워 죽겠는데 밖에서 자연광 쓰면서 예쁘게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찍었는데 오히려 차 안이 더잘 나오는 신기한 매직? 뭐죠? 아 o 응. 알겠어 왔어요 왔어요 그들이 왔어요 담 he 다 모였다. 이제 출발할 수 있다 이제 완전체 r e super sweet. Oh, one, don't you? i 나 g o i 가 g to toy oxy. What the Pusano r o 나 어제 나 응. 어, 나와나 어, 나 어, 나 어, 나 어, 나 어, 나 어, 나 진짜 어, 나 아니, <웃음> 서 혼자서, 혼자서 엄청 바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아빠, 너여 아빠, 거같아 직원분 아아 직원분. 아나 우리 아빠, 우리 아에서저아 이런 거 많이 우잖아아 뭔지 아시죠? 이거 타고 나집 가고 그랬었는데? 어. 아니, 어디로 어. 이민 가냐고. 아, 남자 셋 있어서 너무 듬직하다. 가자! Let it go! l e 와, 여기 진짜 높다, 근데. 근데 산 봐! 야, 패러글라이딩 가능. 근데 이쁘다. 응. <웃음> 오빠, 이... 너무 이뻐! 이쁘지? 최고! 여기 존나 이쁘지? 어. 이렇게 산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아무데나 텐트를 치면 된대요 <웃음> 아 대박 진짜 높은데 높은 만큼 진짜 예쁘다 오빠가 픽했는데 오빠 진짜 진정한 캠핑러 우리 <웃음> <저기> 농부 누구시죠? <웃음> 농부 누구세요? 아나 어, 근데 이런 거 한번도 안 해봤는데? 좀 조심해. 장갑도 안 끼고 하네. 전 텐트 같은 것도 잘못 치고, 아. 그러니까 잡일해야죠, 잡일 해야죠 네. 잡일. 설거지 하고 뭐사오라 그러면 사오고 근데 한 번에 사오러 가면 참 좋을 텐데 그치? 갑니다. <목소리> 내가 가져온 나물 김치 응. 다가져어요 응. 내가. 나 너무 대 먹는 걸다대 아, 하던데 아, 너무 대박. 아, 아, 너무 대박. 아, 너무 대박. 아, 너무 대박. 아, 너무 대박. 아, 너대 아, 너 아, 너 아, 아, 니 아니 이색은 오늘 왜 이렇게 버거스 같냐 <웃음> 시원아 어. 너가 상대적으로 너무 잘생겨보이는데? <웃음> <웃음> 오늘 여섯 끼 먹는 걸위안 <웃음> <위아! 웃음> 좋은 <나안 죽었어. 웃음>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본거 보다 더 크다 내가 진짜 사고싶은거 1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이렇게 어둠이 졌어요 1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벌써 이렇게 어두욱 건강해져가고 저녁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 진짜 좋아해 불멍 꼬등게이등게가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 okay, okay.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렇게도말로이로게이요게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맛보려라고. 는 점이 높아서 스프부터 노는 사람. 맛있는 맘에 t years later. 아 어제 너무 밥에 취해가지고 일찍 자버렸어요 찍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페셔널한 모습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와 근데 캠핑 와서 텐트에서 전기작판도 들어주더라고 요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났어요 와 너무 좋다 아 진짜 어저께 미쳐가지고 진짜 라면 라면 을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설거지를 아침부터 하니까 상쾌하고만 이제 가서 늦장부리는 두 명을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십시오 용사들이요 다시 먹어야 해요 닭갈비 나왔어요 아직 진짜 뭔가 사육당 하는거 같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너무 좋은데요? 닭갈비 구워 먹어야지 통째로 옮겨 가서 안 했겠다. 응. 맛 음. 있어? 이제 다 먹었나? 이 음. 진짜 닥나딱 아, 맞네. 음. 하나도 안 남았어. 어, 안녕해줘.